예, <웃음>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은 저희 은평구에서 구의원으로 맹활약 중이신 젊은 피송영창 의원님 모셨고요. 그래도 본인이 직접 한번 자기 소개 해 주시죠. 아,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응암 2동 3동 구의원으로 지금 의정 활동하고 있는 송영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 네. 우리 의원님 은평구 하고 인연이 어떻게 되세요? 은평구는 제가 사실 뭐 태어나서 그리고 학교생활도 하고 직장, 군대를 제외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뭐 개인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의정활동 하고 있는 그냥 은평구에서 그냥 살았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은평구에서 태어나시고 은평구에서 군대 빼고는 계속... 네. 계속... <웃음> 전부 다 거주하고 있는... <웃음> 네. <웃음> 사실 은평과의 그러면 인연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은평구 사람이네요, 그냥. 네, 네 그렇죠. 근데 은평구 사람이란 표현보다도 사실은 더쪽더 들어가면 응암동, 응암동 사람, 네, 응암 은평구민과 응암동 사람 소용창이라고할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4년 네. 동안 구의원으로 여러 가지 활약을 하셨는데요. 가장 역점을 두셨던 부분, 그래서 은평구민에게 뭔가 도움이 됐던 부분. 이 때문에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사실은 그 입법 부분이 사실 의원한테 주어진 또 하나의 기능 아니면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은평갑의 박주민 의원님이 이제 입법에그 국회에서 활약을 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제 입법 부분에서 사실은 좀 한쪽 분야에 좀 치우치지 않고 어르신이나 아니면 청년 아니면 장애인 그런 분야별로 좀 사실은 좀 목표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좀 입법을 했던 게좀 어 하나의 좀 보람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주민들이 이제 불편을 느끼시는 생활민원 같은 거. 음. 대표적인 예가 이제 법원 등기소, 등기소가 이제 이전하면서 은평구청 1층에다가 어, 법원 민, 네, 어, 여러 가지 서류를, 예,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수 있는 기능을 음. 사실은 좀 어렵게 이제 설치를 했는데 그게 좀 사실은 지금 기억에 크게 좀 남습니다. 네. 네. 조례를 제정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 밀착형 여러 민원을 해결하시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국창 의원님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그러면은 4년, 이제 다, 다시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어, 어떤 점에 역점을 좀 드시겠습니까? 첫 번째, 그, 뭐, 의원님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역구, 이제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이 같이 또 발맞춰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부 경전철, 그리고 응암이동주민센터, 이제 복합센터 건립하는 네. 부분, 그리고 이제 응암삼동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정부도서관 또 신축하는 부분 현안 문제를 좀 꼼꼼히 좀 살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제첫 번째 공약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역점을 둬 가지고 좀 살피고자 하는 부분이 공공시설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관심 있게 더 살피고 개선할 부분좀 개선하고 추가할 부분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공중화장실 경로당, 뭐, 어린이집,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었지만, 앞으로 4년간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어, 우리 은평구민, 응암동 주민분들이 좀더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필요한 시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하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좀더 들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주민 곁으로 갈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사실은 지금 뭐 플랫폼 같은 걸 하나 좀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명함을 사실은 어 앞으로 4년간은 만약에 의원이 된다면 두 가지 명함을 가져 다니려고요. 음 통상적인 명함하고요. 뒷면에는 QR 코드나 이제 그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를 좀 드려 가지고 소통체뭐 그런 주민들의 소통의 방법을 좀 한번 운영하려고 합니다. 운영하려고 음 하고 사실은 좀 정리가 되면 선거 운동 기간에도 빨리 적용을 해서 주민분 말씀을 더 듣고 찾아뵙고 음.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새로운 신세대의 신세대란 말도 요즘안쓰던데 <웃음> 어, 의정활동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다짐이 됐든 계획이 됐든 아니면 각오가 됐든 은평구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은평 구민 어, 여러분 그 응암동 주민 여러분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다시 그 구현으로 도전한 송영창입니다. 앞으로의 4년간의 그 구민, 구민분들, 주민분들께 드릴 약속은 그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앞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 주민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제 자신에게 주는 다짐이고요. 조금 더 우리 동네에서 살고 싶고 그리고 영원히 살수 있는 동네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소, 송영창 네. 화이팅, 음평구민 네. 화이팅. 아, 예. 하나, 둘, 셋. 송영창! 네. 화이팅! 화이팅! 음평구민 화이팅! 음평구민, 화이팅! 화이팅!